1차원 자유진동 역학계 운동의 매우 흔한 꼴은 안정된 평형 위치에서 개의 미소진동이다. 먼저 가장 단순한 경우, 즉 자유도가 1인 개의 자유진동을 생각해보자. 안정된 평형 위치는 개의 위치 에너지, VQ가 극소인 위치이다. 이 위치로부터 멀어지면 개는 평형으로 되돌아 가려는 방향으로 일반화 힘, 마이너스 d v DQ를 받는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평형위치로의 방향, 즉 복원 방향을 의미한다. 일반화 좌표, Q의 안정된 평형위치 값을 Q지로라 하자. 평형위치로부터의 미소이탈에 대해 위치에너지의 차 vq vq0를 q q0에 대해 몇 급수 전개하자. 미소 진동일 때 q q0는 작음으로 위치 에너지의 차는 첫 비소멸 항으로 근사해도 충분하다. 극소 위치에서 1차 미분값은 0이므로 일반적으로 첫 비소멸항은 2차 항이다. 따라서 다음처럼 근사할 수 있다. 여기서 k는 양의 수즉 k Q0에서의 이차 도함수, V2'Q의 값이다. 위치에너지 기준을 극소 위치로 변경하자. 즉, 위치에너지율를 다음처럼 약속하자. 그리고 평형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를 X라 하자. 이때 위치에너지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자유도가 1인 개의 운동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꼴이다. 함수 AQ를 QE퀄 Q0에서 몇 급수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위치에너지를 첫 비소멸항으로 근사했듯이 AQ를 첫 비소멸항인 AQ0으로 근사하자. 단결성을 위해 AQ0이퀄 M으로 두면, 미소진동하는 개의 라그랑지아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길을 보통 1차원 진동자라 한다. 참고로 좌표 x가 카티전 좌표일 때에만 m은 질량을 의미함에 주목하자. 또 상응하는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또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오메가는 다음처럼 약속했다. 참고로 그림처럼 미소진동하는 단진자의 운동방정식을 앞에서의 논리대로 구해보자. 단, 중력가속도치는 Y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하자. 회전각 파일을 일반화 좌표로 선택하자. 이때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파이 2펄 지로인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라그랑지안은 다음과처럼 표현할 수 있다. 상응하는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한편, 미소진동할 때, 즉, 최대 회전각 파이가 작을 때, 위치에너지를 다음처럼 근사할 수 있다. 운동에너지는 일반화 좌표. 파이와 무관함으로 근사 전후 변화가 없다. 따라서 라그랑지아는 다음처럼 근사할 수 있다. 이때 상응하는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차 선형미방, 식사에 독립된 두 개의 해는 코사인 오메가 곱하기 t와 사인 오메가 곱하기 t이다. 따라서 일반 해는 다음과 같다. 또 이것을 다음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 다음의 삼각함수 합성관계와 식 6을 비교해보면 알수 있듯이, 상수 A와 알파는 다음처럼 C1, C2로 표현할 수 있다. 운동방정식 풀이로부터 알수 있듯, 1차원 진자의 해는,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개는 안정된 평형 위치 근방에서 조화운동한다. 식칠에서 주기인자 코사인의 개수 a를 진동의 진폭이라 하고, 코사인의 편각을 진동의 위상이라 한다. 알파는 위상 초기 값이고 명백히 시간의 원점 선택에 의존한다. 그리고 오메가를 진동의 각진동수라 한다. 그러나 이론 물리에서 통상 이것을 간단히 진동수라 하는데 앞으로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미소진동의 진동수는 진동의 근본적 특성이며 운동 초기 조건과 무관하다. 공식 5에 의하면 진동수는 역학계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진동수의 이런 성질은 진동이 작으면서 저차 근사일 때는 유효하지만 고차 근사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사라진다. 수학적으로 이것은 위치에너지가 좌표의 2차 함수라는 것이다. 하령. ux가 x의 n 거듭제곱꼴이면 좌표의 2차보다 큰 함수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위치에너지에 대해서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미소진동하는 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또는 17의 x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에너지는 진폭 제곱에 비례함을 알수 있다. 진동하는 개 좌표 x의 시간 의존성은 흔히 복소 표현의 실수부로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a는 다음처럼 표현한 복소 상수이다. 이때 상수 a를 복소 진폭이라 한다. 식 7의 표현과 비교해 보면 복소 진폭의 절대값은 통상의 진폭이고, 편각은 초기위상이다. 지수 인자 사용은 삼각 인자 사용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다. 왜냐하면 지수 함수는 미분해도 형태가 불변이기 때문이다. 관여한 모든 연산 즉합상수곱 미분 적분이 선형일 때 다음부터는 실수부를 의미하는 기호 r1을 생략하고 최종 결과에서 실수부를 취할 것이다.